초아노말리로 해야되나? TV 모니터 어? 스키니 프린스라는 귀신이 체육관에 들어온 거를 확인했다 절대 이 이상 현상이 확인되기 전에 보지 말래요 와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보자 으야.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아 a 먼옵저베이션 t y 5입니다 이번에 스팀에 또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가 됐죠 와 이때까지는 모든 시리즈가 다 메인화면이 그냥 검은색이었는데 이번에 뭔가 좀 기분 나쁜 효과로 이렇게 나오네요 신기하다 뭐 기본적인 룰은 똑같고 맵이 엄청 다양해지고 넓어졌다는데 저 스쿨부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상의 신고가 계속 들어오니까 너는 보고해라 우리가 그걸 토대로 수정해주겠다 뭐 한번 쓱 봅시다 이건 뭐해 사과예요? 자 학교 배경 알았어 기본 규칙은 CCTV 게임이 다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작진이 되게 센스가 넘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임원옵자베이션 듀티3는 이렇게 고정된 cctv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이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나름의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한 거겠지만 이제 플레이어들의 니즈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cctv 시점에서 유령을 찾는 거를 더 좋아했었거든. 야, 저기 원래 문이 열려 있었냐?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도어 오프닝. Nope. 아니네? 원래 열려 있었나봐요. 어쨌거나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안 좋으니까 4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쟤네왜 공이 움직이고 있죠? 오브젝트 무브먼트 와. 난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시도했던 걸 과감하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는 게 여기 원래 봉투 있었어요? 여기 원래 의자 이렇게 다 뒤집어져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나둘씩 외워가는 거죠 그죠? 음? 모니터 바뀌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TV 모니터 아노말리.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게임은 굉장히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유튜버들은 이 게임 나오면 무조건 하죠. 맞아 피드백을 정말 확실하게 잘 반영한 게임이죠. 이거 그림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아닌가? 피처 아노말리? Nope. 아니고? 아 깜짝이야. 어? 의자가 확실하게 돌아가 있어요. 오브젝트 무브먼트. 이거 사진도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사진 원래 이랬나? 몰라. 수상하면 일단 보고 때려. 아니었네 와 우리 1트만에 깨는 건가? 뭐 딱히 없는데? 했는데 이제 경고문 쫙 뜨고 어? 문이 닫혔어! Oh no 공포 일단 첫 번째 챕터여서 그런가 이상 현상이 꽤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네요 눈에 띄게 이 미세하게 안 바뀌어서 참 좋은 것 같아 이 게임은 1,2 시리즈는 솔직히 알아보기도 힘들게 바뀐 경우도 좀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 거좀 짜증 났었는데, 난4부터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것 같아. 이번에 또5이브 신작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기대심을 안고 가지고 왔죠. 어 시계가 어디가용? 뭐라고 해야 돼? 무브먼트. 그리고 여기 여기 책 하나 늘어났어. 책 하나 늘어났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엑스트라 오브젝트 여기 있다. 어? TV가 아닌가? TV 원래 저렇게 있었나요? 바뀌는 게 없는 거 같은데, 분명히 뭔가가 지금쯤이면 바뀌어야 정상인데, 우리가 그걸 놓친 게 아닐까?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바닥이 바뀌었나? 이거 뭔가 좀 약간 바뀐 느낌인데, 뭐지? 뭐가 바뀐 거지? 아더! 어, 그치. 어, 오케이. 날카로웠죠? 이것도 하다 보니까 좀 느네. 옛날에 나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 어? 이 그림 맞아? 이 그림이 맞아? 왜, 왜 원래 이런 그림이 아니었던 걸로? 아니네. 원래 이 그림이네. 왜 이럴까요, 저. <웃음> 아무거나 막 찔러보지 말라고. 어? 라디에이터가 하나 늘었어. 짐. 액액액악엑스 그트라 오브자코두 지금 몇 시야? 2시 22분.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구만. 체육관의 수영 그림이 달라진 것 같다고요. 이거? 지금이야말로 픽처 아노말리를 신고할 때? 아니잖아, 이 씨. 이제 틀릴 때마다 만 원씩 후원. 그렇게 채팅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웃음> 응? 이거 지금 경고 떠다. 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정도로 지금 없는데 원래 상자 여기 있었나요? 어. 여러분 이거 카메라가 좀 위로 올라온 것 같지 않? 어? 여기 공이 생겼네요. 일단 이거부터 빠르게 해봅시다. 엑스트라 오브젝트. 어떡하냐? 큰일났네 전혀 모르겠는데 뭐가 문제일까?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왜그러세요 깜짝이야 엥? 뭐야 이거 뭐라고 해! 도어 오프닝으로 해야되는구나 빨리 빨리 수정해줘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거나 찔러볼까? Nope. 큰일 난것 같은데요. 저 이제 곧 죽나요? 이상현상에 휩싸여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인가요? 어? 여기 의자 사라졌어요. 오브젝트 디스피리언스라고 써있네. 여기 원래 빛이 비추고 있었냐고? 교실 2? 교실 2가 어디야? 아 깜짝이야! 뭐야! 어, 무서워! 인트루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빨리 꺼져. 야, 근데 경고 뜬거 치고는 좀 오래 버틴다? 잘 하고 있는 걸까, 우리? 선풍기가 멈췄어. 음... 뭐라고 하지, 이거? 아더. 뭐, 전력이 나간 것까지 이상현상이라고 하면은 좀할 말이 없긴 하네. <웃음> 저희 여기 선풍기 꺼졌는데요 틀어 임마 버튼을 눌러 전기를 공급해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진짜 어? 헐 말도 안돼 어, 바로 다시 해볼게요 이야. 뭘 놓친 걸까요? 이상한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체크 한권 여기 체크 한권 떨어져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의자 같은 것도 하나 있고 팜플릿 두개 하나 책 물통 저기에도 뭐 이상한 거 있고 여기도 팜플릿 하나 있네요 아 여기 상자 없었던 거 맞네 아 내가 저거 상자 원래 있었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너네가 다 있었다며 사기꾼 자식들아 아 저거를 계속 안고 가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지 잘 모르겠으면 레알크크만 치세요 아시겠어요? 아 근데 교실에 누가 이런 기괴한 사진을 걸어놔 정신 나가겄네 이건 무슨 사진인지도 모르겠어 왜 없냐 또? 왜 안나오지? 내가 뭐 놓쳤니? 변하는게 없는데? 변하는게 없어 얘들아 수상해보이는거 괜찮으니까 다 얘기해봐 내가 틀리면 만원 이랬는데 그거 다 개소리고 좀 용기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뭐 하나도 안 바뀌어 어? 이거 포스터 바뀌었어 확실하게 바뀌었어 자누아 그렇지. 보셨습니까? 저의 예리함? 화장실에 이거 그림 한 번만 해달라고? 뭐 어차피 보고할 것도 없으니까. 어? 뭐야? 오, Remember to wash your hands. 손 씻는 그림이구나. 대단한데? 잘했어, 잘했어. 어? 뭐야 이 휠체어 이거 바뀌었다. 여기 원래 양손에 덤벨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마치 나처럼 어? 몸짱 플레임이 양쪽에 덤벨 들고 서 있는 모습. 짜잔. 하, 몸매 똑같다 미쳤다. 어? 거울인 줄. 죄송해요 여러분 나 때리지 마세요. 아, 아 그만. 아! 어우야. 어? 뭐야 이왜 움찔거려? 오브젝트 무브먼트 너무 많이 넣었나봐 여기에. 지금 약간 헛구역질하고 있죠 <웃음> 소리가 너무 리얼한데? 달라진 거 없고. 뭐 아직까지 경고도 안 뜨고 무난무난한 듯. 그렇게 말하자마자 경고 삐 지나가고. 어? 저거 뭐야? 가스통 같은 게 생겼어. 엑스트라 오브젝트. 여기 가스통 없었거든요. 어, 됐다. 훌륭해. 의자가 내려왔다고? 어디? 교실 맨뒤 의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내려와 있었어요. 저것만 내려와 있었어요. 뭐지? 얘네 의자가 다내 쪽을 보고 있는데? 이거 원래 아니랬었던것 같은데? 어, 맞네. 그렇지. 예리하죠? 의자가 날바를 시전했다. 은근히 이제, 여기, 이 게임에 나오는 의자들이 관종이라니까. 선풍기 멈췄어요. 어, 에리에. 좋았고. 교실 1에 빛이 이상하다고?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뭐냐?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라이트 아노멀링가 맞네. 잘했네. 훌륭하다, 제군들. 앞으로도 그렇게만 조언해다오. 2시 47분 와.. 시간 진짜 안 가네 어? 총이 생겼어! 에..에..에..엑스트라 왜..왜.. 아니 진짜 너무 뜬금인데요? 왜 총이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어? 빛이 이상한데? 교실 2에 노트북이 이상하다고? 어 깜짝이야 아 진짜 왜 이러고 있는거야? 우리 지금 경고도 한번도 안뜨고 굉장히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훌륭해요 우리 장작분들 뭔가 되게 계속 찔끔찔끔씩 바뀌니까 좀루즈한 감이 없지않아 있는데? <목소리> 어, 아유 야놀래 아우야 이씨 아우 나 플레임인줄 알았네 와 파인애플은 왜 들고있어? 아니 아니 파, 파인애플 들고있으세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와 파인애플은 안들고 있었으면 큰일날뻔했네 아 나좀 약간 루즈하다고 하자마자 이렇게 신선한 자극을 좀아 자극이 좀 센데? 어이 정신이 확 드네 아니 근데 I'm on observation 2 듀티 2 있잖아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그거는 컬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다 흑백을 고집하는 거야 눈 아파 죽겠어 이제 좀 컬러 쓸때 되지 않았어?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나봐 색깔을 쓰면은 그게 없어진 거를 훨씬 더잘 눈치채니까 일부러 무채색으로 해서 그 변화를 잘 감지할 수 없게 그렇게 한거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전 몰라요 어?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그막 이제 컴퓨터들 같은 거 보면 우리 같은 컴퓨터를 방공호나 우주선 이런 데에다 안 쓰잖아 약간 도스 컴퓨터처럼 검은색 배경에 초록색 글씨만 있는 진짜 명령어만 타닥타닥 입력하는 그런 컴퓨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나 나도 지금 확실한 정보인 거는 아닌데 내가 듣기로는 그런 단순 뭐야! 어 그런 단순한 컴퓨터일수록 고장이 덜 난대요 그러니까 막 복잡한 그런 컴퓨터일수록 쉽게 고장이 나서 불상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어어? 어어? 어 잠깐만 이거 왜곡! 왜곡! 왜곡! 디스토션! 됐다. 바닥도? 바닥도? 아덜? 아, 복도에 완전 몰려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다우쳤다 됐지? 갑자기야.. 이대로 또 게임 오버되나 했다. 정확한.. 오우 무서워.. 왜 이래!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지식을 댓글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좀 중요한 기관에서는 단순한 컴퓨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교실 불 켜졌다고? 교실 원래 불 켜져 있지 않았어? 교실 불안 켜졌어 원래 이런데? 나이트 아노말리로 해볼까 그럼? 혹시 모르니까 장작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틀렸네 장작이 후원해 빨리 우-매한 장작 그렇게 어? 너무 확신에 찬 말투로 말하지 말라고? 불안해지니까 얜또왜 이러세요? 오피스에 오브젝트 무브먼트로 이녀석이 움직임을 봉쇄 해주는 거죠 모니터 왜? 어... 픽처 아노말리로 해야 되나? TV 모니터 어? 이게 뭐야 스키니 프린스라는 귀신이 체육관에 들어온 거를 확인했다 절대 이 이상 현상이 확인되기 전에 보지 말래요 와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지 말고 바로 이제 체육관의 인트루더로 보고를 올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와 이, 이건 봐야지 아 아니 지금 유튜브가 그 알아서 이렇게 막 세워주시는데 보자 아 무섭다 좋았다. 어, 충분히 만족스러워. 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야, 슬쩍만 봐도 이게 이렇게 되네. 아, 근데 이 짓을 다시 해야 돼. 아. 괜찮아요, 유튜브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제 편집자님이 아주 신속하게 모든 장면을 다 잘라주실 겁니다. 약간 이런 야심한 시각에 한밤중에 혼자 여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어떤 학생을 봤어 여러분들이 정말 우연히 여기를딱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혼자 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 학생 빨리 집으로 들어가 이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망갈 거예요? 기특한다고? 난좀 무서울 것 같아 알고 보니 농구 연습을 하고 있던 그 학생에 들려있던 농구공이 사람 머리였던거지 쟤또저러고 <웃음> 있네 저 무슨 엘리베이터세요? 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꼭 엘리베이터가 되겠어 끙차 끙차 올라갑니다 근데 저거 솔직히 그대로 놔두면은 원상복귀 될거 같던데? <웃음> 내가 구제신고 안해도 지가 올라가고 있었잖아 자기가 스스로 복구할 수 있으면 어? 그것도 지켜봐줘야지 아, 사실... 아 깜짝이야 이 개새끼 하.. <웃음> 아, 놀래라 이놈의 파인애플남 방금 너무 찐텐으로 욕했다 <웃음> 아 진짜 너무 놀랬어 콧물나왕 어? 야그 사이에 학교 비품 누가 쎄 박았어 이거 빨리 가서 잡아와요 이거 이거 보안이 약하구만 학교 보안이 약해 어떻게 학교 비품을 훔쳐가 옛날에는 진짜 애들이 약간 그런 의식이 없어가지고 학교 물품들 막 진짜 함부로 쓰고 부수고 요즘 애들도 그런가? 뉴스에도 나오더만 학교에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 그래픽카드 막 훔쳐간다고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인생만 더 망가질 뿐이야 여기 휠체어 또 바뀌었네요 차 하나 말리 왜 네, 깜짝이야 거기 누구 계세요? 이래놓고 카메라 쪽으로 갑자기 으아! 이러고 뭔가 나오면 진짜 나 거품 물고 기절한다 내가 공포 게임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자꾸 어떻게 하면 더 무섭게 연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막 혼자 상상을 하고 있네 이게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까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더 무섭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냐? 뭐뭐 뭐, 뭐, 보이는 게 없는데? 아, 리좀 찾아봐 오이 깜짝이야 이거 언제 이렇게 돼 있었어 이씨 디스토션 <놀람> 언제부터 이렇게 왜곡이 시작됐었던 거야? 어? 바닥이 바뀌었네요? 아덜 엄마는 마덜 아빠는 빠덜, 이상현상은 아덜 하지마! 이 새끼야! 아 너네 지루하지 말라고 그냥 개드립 좀 쳐봤어 어 그렇게 사람 면박주니까 좋아 어, 나름대로 배려를 한 건데 그것도 못 알아봐줘 야 이거 좀 바뀐 것 같다 그림이? 원래 저랬나?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원래 저런가 봐? 나 지금 피곤한가 봐왜 이러지? 막 헛게 보이네 어? 이건 확실히 이상하다 모니터가 누가 비밀리에 야동을 틀어놨군요. 아 재밌는 얘기 좀 해봐요. 재밌는 얘기. 아 그거 그거 생각난다. 어떤 사람이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가지고 구.. 급차좀 불러주세요 했더니 옆사람이 구급차! <웃음> 어? 어? 아 너무 열려버렸나 봐. 경고 떴네? 빨리 찾아보자. 에야. 아 이대로 게임 오버됩니다 나 진짜 잣댄다 뭐지?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아이 나허투로 보진 않았는데? 어어! 어어! 어 이거 어! 어! 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왜곡으로 하자 왜곡 아니면 아던데 어 됐다 어 없는데? 어? 여기 또 뭐가 생겼어요 토일렛에 엑스트라 오브젝트 원래 쓰레기통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 깜짝이야 일단 빨리 수정부터 해주시고 어어어어!!!!!!! 와... 야 이거 보고 안했으면나 이대로 그 카메라 고정돼서 게임 오버였어 그 카메라가 안 돌아갔었거든요? 쟤랑 눈 마주치고 나서 부터? 헉! 저렇게 화면을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와 보고를 올려서 다행이지 15분 남았다. 긴장해. 얼마 안 남았지만 게임 오버되면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잘 수도 있어요. 별다른 게 없는데 아무리 봐도. 야 여기 벤치가 사라졌네. 벤치가 사라졌잖아. 됐어? 깼어? Yeah. Clear. 좋았다. 아 한판 한판이 꽤 기네 이거 자! 아이먼 옵저베이션 t y 5첫 번째 맵을 무사히 클리어 했습니다 이게 플레이 타임이 생각보다 좀 기니까 어... 여러 개 챕터를 한 번에 하지 말고 좀 나눠서 천천히 하나씩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목소리>